이상 잡혔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모니터를 통해서 모니터에 정확하게 숫자가 딱 보입니다. 이게 지금 6개 잡혀있다, 11개 잡혀있다 이런 식으로 화면에 딱, 딱 떠요. 보시고 최소한 7개 이상이 안정적으로 잡혀야지만이 GPS가 안 튀고 아까 전에 GPS가 티면 한쪽으로 확 날아가 버린다고 했었죠. GPS가 안 튀고 갈수 있는 최소한 의 환경이 최소한 7개 이상의 GPS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GPS 모드로 날릴 때의 특징은 얘가 위도 경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 위치를 보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드는 내가 조도를 하지만은 내가 손 떼고 가만히 있으면은 GPS에서 저 지정해주는 미도 경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ATTI 모드라고 있습니다. ATTI 모드는 반자동 모드라고도 하고요. 이 반자동 모드에서는 GPS가 잘안 잡히기 때문에 GPS 모드로 날리는 것보는 차라리 ATTI 모드로 날리는 게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바람 불면은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한 명은 항상 기체를 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수동모드가 있습니다. 수동모드는 우리가 일반적인 헬리콥터를 날리는 것 같이 전혀 얘가 자동자세제어장치를 세제자 기동을 안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수동모드에서 날릴 일은 거의 없고요. 꼭 수동모드에서 날려야 하는 일은 어떤 경우냐면은 자동모드가 완전히 먹통이 됐을 때입니다. 자동이 무슨 고장이 나가지고 자동모드가 먹통이 돼가지고 이게 자동 제어가 안된다. 그러면은 수동모드로 불시착을 해야 되겠죠. 기체의 머리가 앞입니다. 기체의 머리가 앞이에요. 기체의 왼쪽이 좌고 기체의 우측이 보고 기체의 뒤쪽이 뒤겠죠. 이 상태에서 내가 앞으로 가라 하는 키를 앞으로 밀면 은 앞으로 쭉 가는 겁니다. 뒤로 가라 하면 뒤로 쭉 가겠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이게 제일 안 헷갈리는 모드입니다. 제일 당연한 모드고요 우리가 자동차에 탔다고 생각하면 되는 모드입니다. 기차가 방향이 이렇게 돌아도 앞뒤 좌우는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차가 지금 이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원래라면 앞으로 밀면 여로 가야 되겠죠. 홈 고정 모드에서는 나를 기준으로 앞뒤 좌우가 결정이 됩니다. 앞으로 밀면 이로 갑니다. 뒤로 당기면 이로 오는 거고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체를 막 아무리 뱅글뱅글 돌리더라도 홍 고정 모드에서는 내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앞, 뒤, 좌, 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안에 깔리는 모드죠. 그리고 포스 고정 모드는 내 머리 위를 지나가더라도 뒤로 당기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저쪽에 항상 뒤고 이쪽에 항상 앞인 거예요. 이쪽이 항상 왼쪽이고 이쪽이 항상 오른쪽이죠. 그게 포스 고정 모드입니다. 홍 고정 모드하고 차이점 이 그거고요. 다는 관심 지점 바로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를 관심 지점으로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하는 방법은 뭐 스위치 딸깍딸깍 해지고 하는데고는 좀있 알려드릴 거고요. 이 위치를 관심 지점으로 저장을 하고 나서 이 위치를 이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최소 반경 3m입니다. 최소 반경만큼 방금 저장한 위치에서 떨어집니다. 자 떨어지고 나서 자, 기체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상관없이요. 관심 지점이 이제 동작을 시킵니다. 동작을 시키면 은 기체가 이쪽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저장했던 관심 지점을 보게 되는 거고 앞뒤 좌우도 이렇게 무조건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앞으로 밀면 은 방금 저장했던 관심지점으로 다가가는 거고요. 자, 조정기에 지금 스위치가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그 중에 우측 상단에 복귀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 스위치가 자동 복귀 스위치고요. 왼쪽에 보시면 은 GPS, ATTI, 수동이라고 적혀있는 상단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스위치죠. e z v i 라고 있습니다. EZView. e 를 누르시면 현재 전압을로뜨틀버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압이 21.5 v 까지 떨어지면은 삐삐삐삐 소리가 날 거예요. 소등 에속 소리가 나면은 아이고 내려야겠구나 라는 것 빨리빨리 청년화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24.4 v 라고 나와 있는 거 이게 전압이고요. 현재 실시간 전압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D라고 적혀있는 거 있어요. D는 Distance 약자입니다. 나와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현재 나와, 나랑 와나 지금 뭐 100m만큼 떨어져있다, 뭐 200m만큼 떨어져있다. 수폐공수지. 그리고 지금 ATT에 적혀있는 거예요이건 지금 현재 ATTI 모드로 나와있다 그, 라는 말입니다. 지금 종이비 자체는 GPS 모드로 되어있는데 왜 ATT라고 뜨냐면은 GPS가 하나도 안 잡혀있기 때문에 GPS가 안 잡히는 환경에서는 GPS로 모아놨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그냥 ATTI랑 배터리는 정말 정말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이제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요. 배터리 전압이 다 내려가면 조종해에서 알려주는데 자조종해에서 삐삐삐 삐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 2분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시간은 몇번 테스트를 하시면서 한번 재보셔야될거예요 이게 카메라가 뭐, 뭐를 실었는지, 짐벌이 뭐 뭐를 실었는지, 얘한테 뭐 이것저것 많이 달려있는지 이런 무게 때문에 시간적 편차가 나기 때문에 몇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아 소리나고 몇분 있다가 가라앉더라 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세요. 이그 배터리들은 전부 다 리튬 플리머 배터리입니다. 리튼 폴리머 배터리는 아까 전 설명드렸다시피 대용량이지만 은부피가 작고 무게도 가볍고 여러모로 좋은 배터리입니다. 하지만 관리하기가 약간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어요. 충전하실 때는 어차피 충전기가 과충전을 막아줄 겁니다. 충전기가 무슨 그런 센서가 있기 때문에 얘가 충전 다 되면 자동으로 종료되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뭐 과충전 방지 뭐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문제는 과방전입니다.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얘는 다시는 충전이 안 돼요. 기차역기 녹색 부분이 앞이고 밑에 카메라는 눈 보고 있는 부분이 앞입니다. 요 위에랑 밑, 밑에랑이 따로따로 이렇게 돌기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기체를 이륙을 시키면 시 안됩니다. 항상 기체의 앞과 카메라 앞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도록 해가지고 아, 손으 돌리면, 아, 돌리면 어니다 자, 바람 물이 들어오면 은 지금 지자기 세팅모드로 들어간겁니다. 지자기 세팅은 수평 세팅 한번 하고 수직 세팅 한번 하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먼저 수평 세팅하겠습니다. 돌리는 사람이 내가, 이제 돌리는 사람이 불 색깔을 봐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불 색깔이 보이게 약간 맞춰줍니다. 그러면 불색깔잘 보이겠죠? 그래가지고 수평으로 일단 한 바퀴 도는 겁니다. 3면리스토도 오고 나면 색깔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자, 둘다 밑으로 내리고요. 둘다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중간으로 모아주면 도움이 걸립니다. 지동을 걸어야 그때부터는 올리면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중간으로 모아주면 기동이 걸리고요. 기동이 걸린 태에서는 돌리면 빨리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3축이 되게 되면 3축문으로 놓으면 짐벌을 좌우로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왼쪽으로 돌리거나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원래는 짐벌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짐벌은 딱 빨리 에 붙어있으니까 귀찮아요. 어? 정정된 상태에서 짐벌을 돌리려면 마찬가지로 조정기를 이용해서 짐벌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짐벌을 따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짐벌이 돌리고 이거 보시면 은 지금 팔이 8개가 달려있습니다. 팔이 여 개가 달려 있는 것도 있고 네 개가 달려 있는 것도 있는데 왜 여덟 개가 달려 있는 걸 하냐면요. 여덟 개가 달려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돌다가 하나 꺼져 버린다고 해서 비차 확 떨어져 버리진 않습니다. 돌다가 무슨 이상이 생겨서 프로펠러가 부러졌다거나 엣펫다거나 모터가 꺼졌다거나 모터가 불이 나 버렸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비차가 떨어져 버립니다. 하아요 그러니까 바퀴가 많기 때문에 저 추레라야 바퀴가 많기 때문에 바퀴 하나 터진다고 해서 추레라가 잡아지지 않는다는 말.